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틀밤을 새고 지금 게디 뷰티 촬영을 가야되는데 하.. 진짜 잠을 한숨도 한두시간 잤나 이틀동안? 미쳤어요 제가 게으른 탓이죠 게으른 건가? 게으른 거에 비해 일을 너무 많이 꾸몄어요 <웃음> 그래서 아좀 졸린데도 지금 이렇 촬영을 가야 돼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오늘은 가발을 안 쓰고 제 머리로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머리만 감은 상태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홍에 가서 머리 스타일링을 받고 갈 거예요. 오늘은 빡세게 꾸미기 내 머리로 가발을 쓰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부자연스러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그러면 꾸미러 가볼까요? 짜잔.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음료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네 머리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머리털도 뭐아 진짜요? 끝에 손을 이렇게 하면은 딱 돌려야 아, 되는데 어? 왜 그러지? 뭐한게 없는데? 음... <웃음> 왜 갑자기 좋아하지? 아침에 테트먼트 같은 거 했어요? 아니요 요즘에 네. 너무 귀찮아서 아예 머리 뭐한게 없어요 아 진짜? 샴푸랑 린스만 그 여기 차원, 아. 여기 주신 그 린스랑 아, 샴푸 그거 써요 아 진짜? 그게 좋은가봐요 샴푸스 느낌? <웃음> 아 근데 진짜 그거 맛은 없네. 신기하다. <웃음>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사은 코스메지 음. 나도 써봐서 아는데 음. 근데 써봤는데 진짜 별로면 은고객님들한테도 추천 안 하는데 음. 너무 좋아요. 우리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음.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머릿결이 부들부들해지는데 사님도꼭봐요고모습니다네 <웃음> <웃음> 그래, 영상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웃음> 다음번에 왔을 때 후기 마르게. <웃음> 1위제품 뭐였는지 볼륨살리는 <웃음> <블루베리는> 꿀팁 <솔티. 웃음> 일단 이런 소로를 준비해주세요 음, 소로요? 네 그리고 두피에 <웃음> 대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들어서 열고 식혀주면 이렇게 오, 여 이상한... 흐흐흐흐... 이제 포인트를 줄 건데, 제일 중요한 잔머리... <웃음> 아,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이것 때문에 약간... <웃음> 귀여워요. <웃음> 좋게 봐줘야 그나마 귀엽게 봐줬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렸어요? <웃음> 저도 잘릴 줄몰랐어 너무 대충 잘랐나봐요. 귀여운 컬러죠? <웃음> 포인트로? 내어줬어요 이제 연결됐다. 벌써 나와줬어. 더번 촬영 때는 그거 네. 한거죠? 가발? 네 맨날 가발 썼어요.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어. 제 머리로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니 너무 피곤할 때 가발 쓰면 너무 머리 깨질 것 같더라고요. 어어. 어. 이제 안될 것 같아.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롱으로 잔머리 이렇게 컬 넣을 때 이마에 닿지 않게 <웃음> 그래서 응. 처음 머리 했던 날이 됐어요. <웃음> <웃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웃음> 이런 컬느낌은 단발 플라워펌이에요. 어 단발 플라워펌 네 단발 음. 플라워펌. 펌으로 이렇게 돼요? 응. 요즘에는 펌을 막 이렇게 막나 펌했어요라는 머리 안 하고 음. 약간 드라이 바꿔왔어요라는 머리를 되게 많이 원하셔서. 맞아요. 말리는 것만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말리는 게 <웃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조금 손질은 해야 되는데 근데 말리는 거잘안 해주면 이렇게 약간 컬 넣고 나서 안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약간 귀여운 해그리들을 매일 아. 볼수 있을 거예요 아... <웃음> 안 해야겠다 <웃음> 근데 요즘에 약간 부스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아... 약간 히피펌 유행이고 그래서 어, 응 어. 여기 장머리라니다 이렇게 짧게 잘려 있네 고기 왜 잘렸지? 아, 옛날에 공간하면서 그 잘린 어... 음... 것 같아요. 뭔가. 그것도 내가 잘랐나? <웃음> 이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이거 꼭 빼고 들어요. 이렇게 꽂아주면 볼륨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웃음> <웃음> 완성. <웃음> <웃음> 촬영 잘하고 와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웃음> 촬영장에 갈 거예요. 오, 예쁘게 나온다. 지수님, <웃음> 나오면 안 돼. 지수님, 또 가려달라고 하죠. 제가 <웃음> <이런 거. 웃음> 언제 가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웃음> JDT <오늘 제주티. 웃음> 촬영지 <웃음> 세트장입니다. <웃음> 어게 현장입니까? 이 왔잖아. 막 아, 우리 크리스탈. 아, 어때요? 어때? 아, 근데 왜 이렇게 빨갛게 해서 촬영해? 섹시해서. 설정 어떻게 했는 크리스탈 님, 오늘 패션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아, <웃음> 너무 예뻐. 오. 오늘 의상 컨셉이 뭔가요? 오늘 어, 게마귀꺼였아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왜 칭찬 들었어요 아, 선생님께서 아주 어 뭐라고요? 쉽지 않아? 괜찮아? <웃음> 아니 딱 요즘 스타일 요지, 요즘 홍대 스타일 요즘 홍대 스타일 <웃음> 어 초점이 날아갔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리가 뼈다고 해요 여러분, <웃음> 아, <다리가> 뼈다 보여요, <웃음> 여러분. <웃음> 실제로 보면요 꼬챙이가 걸어다니는 <웃음> 민망해? <웃음> 다 건졌어요 <웃음> 아 시간 안 가니까 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기 아, 전에 약간 미에 와서 그냥